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찍자 그래?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대처해야 할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본거 있어? 그럼 대처법 의사한테 물어보는 컨셉 어때? 우리 아는 동생이가 내과 의사니까 걔한테 전화 인터뷰 따는 컨셉으로 하면 되잖아 헐너 바이러스에 감염됐냐? 이게 미쳤구나 잠덜겠네 <웃음> 이거 어떻게 저렇게 발생을 하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보건 문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경수입니다 지금 중국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계속 연장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경제 자체가 타격을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생기수단을 연명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게를 문을 닫고 다 지금 폐쇄된 상태에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확산이 되면은 이것도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완전 직격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곰곰이 생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네 번째 확진자까지 나왔다는데 세 번째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식당, 커피숍, 성형외과 등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그세 번째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이제 식당 이름을 어디냐, 커피숍은 어디냐, 성형외과는 어디냐 몇 군데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해달라, 공개해달라 이렇게 여론들이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식당은 무슨 재고 커피숍은 무슨 죄입니까?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농담식으로 저희 이제 피디하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자영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두번 죽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처했던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잘 인식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입니다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재난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은 천재지변이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뭐 문제가 났을 때나 아니면 손님들이 잘못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은 보험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게보험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특약사항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재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특약사항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처음 이제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건물주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런 자의가 아닌 하의에 의해서 영업을 못할 시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에 의해서 영업을 할수 없을 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손 세정제, 마스크, 손 씻기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접촉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자제를 하게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자영업은 무슨 일만 있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자인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우리는 안 되겠지만 중국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신은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불안한 감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믿기 때문에 요번 상황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